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명하는 바에 대해서는 공부했고 십계명이 금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민수이 말씀과 고린도 전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민숙이 사건하고 고린도 전서의, 예, 이거, 그, 이 사건, 여기서 이제 그 사건을 돌아볼 때 시점은, 이게, 예, 그러니까 한, 천, 천오백 년 정도 되는 시점이죠. 천오백 년의 그, 주전, 1446년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뭐 이거 아직 38년 반이 더 남은 시점인데, 그러니까 뭐 시기 시기적으로 벌써 1,5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 이걸 어 인용해서 민수기의 사건을 인용해서 고린도 이, 이 저. AD 그러니까 AD 50년대니까요. 이때 인용해서 이걸 적용하고 있어요. 이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랬듯이 아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런 현상이 있을 수있다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조건 다 구원이다. 이게 아니에요. 언, 언약을 기계적으로, 숙명적으로 생각하면 그, 그 말이 맞을 수, 있, 맞을 수 있게 느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에, 언약을 그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언약적인 그런 사랑이 전제되어 있긴 하죠. 그런데 언약을 받는 그 지켜간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은 이제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지금 약속했던 가난으로 들이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저들은 그열 가지 그 재앙을 다 피해서 나온 사람이고, 홍해 이적도 보고, 그 광야에서 신내산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게, 이게 가데스 바네아, 거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 고린도 전소에서는 그 경험했던 사건들 전, 하나하나가 다그리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지금, 음, 그들은 모형적인 역사 속에, 저기 예표적인 역사 속에서 그리도 속에 있었고, 이들은 지금 실체 속에 있는 거예요. 실체 속에 있는데, 지금 그걸 거울로 같이 비춰가지고, 우리가 그들이, 가늠했고 시험했고 원망했던 일을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는 좀 하다가 말았었는데 히브리서에도 보면 다위시대의 오늘날, 또 모세시대의 오늘날, 그것을 또 신약시대의 오늘날로 해서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순종해야 한다고. 이게 동일한 원리거든요. 주님의 구원은 그리 도 안에 있다고 무조건 그다 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식과 제도 속에 있다고 다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는가 보여주는 거죠. 근데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나가는가를 또 보여줘요, 한편으로. 구원을,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보고 있으면서도 늘애국과 견주는 사람들. 애국의 삶과 그냥 단순 비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 이제 단 형제들과도 단순 비교해 가지고 시기하고 현재 만족하지 않고 시기하고 또 시기하는 건 뭐예요? 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걸 탐하고 지금 어, 시기면 그 많은 것세 가지를 다 하는 거죠. 언약의 실제 안에 들어 있지 않으면 이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언약의 형식의 안에 있다고 자유하고 실제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 그런 분이시다. 그거를 입술로만이 아니고 삶으로 다 전하는 사람이 이전에 줬던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다 벗어놓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에그뭐 중심으로 붙이면 더또 많죠 또뭐 말씀 중심, 성신 중심 뭐다 포함될 수 있어요 언약 중심도 되고 하나님 나라 중심도 다 이제 그 것이 포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살펴보고 과연 믿음에 합그 믿음으로 거기에 합해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근본적으로 돼야 이 십계명이 그만한세 가지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이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상송배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 148문답을 한 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그만한 죄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그만한 죄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우리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서, 여기고서 이웃의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절대 나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요. 자기 처지를 불평할 수가 없어요. 늘 지족하는 마음이 있죠. 그 명안한 것에서 나오는 반대니까요. 그 이제 지족하는 내가 노예의 신분이라도 지족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뭐 아주 형편없는 그런 장애의 신분이라도, 뭐, 그 외에, 뭐, 말도, 말할 수 없는 그 전쟁 속에서라도, 그, 늘 지적하는 마음. 이 전쟁을 한번 겪은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그래요. 옆에 어린아이, 부녀들 다 죽어가는 것, 현실로 보고, 거기를 빠져나온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신이 죽었다고. 그런데 이제 전쟁의 원인을 알고, 왜 그런 일들이, 하나,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는가를 알면, 그 전쟁의 비참한 그 참호, 참 속에서도, 예?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됨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웃에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보통은 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친구들이라면 태어나가지고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다가 비슷한 그 직장이나 뭐 이렇게. 근데 그 과정 비슷한 그 내용 속에서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회에 나와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죠. 격차가 벌어져요. 벌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친구간에도 뭐 엄청 서로 대화도 소통할 수 없는 그 이제 저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그 이제 동창회가 보통 40대 후반 50대 넘어서 동창회들 모이잖아요. 그때 가 보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커고 자랐는데 거기 가 보면 말이 안 통하. 그런데, 원래 이제, 동창을 그리워하는 게, 그거 다 계급장 뛰고 그런 거 내려놓고 서로 친구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면, 이제 자기 지위를 내세우고, 자기 학식을 내세우고, 자기, 자기, 뭐, 외적인 거를 내세우죠. 그러면 이제,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깨지기 시작해요. 그건 진정한 교통이 아니 왜냐하면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런 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서로 하나가 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고 원통할, 지금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시기니까 서로 이렇게 견주어 볼수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한가, 더 불행한가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데요. 실제 아주 처참한 환경 속에 있으면, 질병이나 아니면 극한 가난이나 극한 재난이나 이런 속에 있으면요, 비교해 볼 틈이 없어요. 전쟁통에 내 부를 자랑합니까? 다 죽어 막 넘어가는 전염병의 시대 속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어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케어해 주고, 자기 있는 거 가지고 해 주죠. 이게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시기 속에 그런 일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평화로운 시기이지만 다그 전쟁통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사단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린 연약한 육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그, 그곳으로 인해서 시기와 자, 자기 만족도 없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래서 남의 걸 탐하는. 그래서 그리 도 안에 있다면서 자꾸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면 다시 또 이전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한 길을 반복해서 할수 밖에 없다. 그리도 안에서는 절대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불만스러워할 수 없고 불만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불만스러워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이제 그 불만스러운 것 속에서 더더 더 적극적으로 누려갈 것들을 챙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또 <웃음>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결코 어,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거나 원통을. 이게, 이게 다 한가하니까 자기는 아무 일, 지금은 뭐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사단이 활동 잠시 무장해제해놓고 쉬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그런 한가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되는 것을 꼴을 못 골을 고 시기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그 그러면 그 식기명은 개명은 구약 이스라엘이 못못못 지킨 그런 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로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으면 진짜 지적하는 마음이고 있 이웃에 대한 채, 책무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준칙을 가지고 그것을 다 누려가는 것. 이 보이는 것의 실체를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보이는 것의 실체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그 실제 안에 들어오는 성찬도 그리도와 함께하는 것을 그 실제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걸 그냥 로마 가톨릭처럼 화체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 떡이 이게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그그 그, 그 주님의 임재를 이런 질서 속에서 확인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이거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우리가 신앙의 실제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제 안에 있으면 이렇게 지속하는 마음이 있고, 항상 있고. 실제 안에 있으면 이웃을 돕는 거예요. 헐뜯고 비방하고, 에? 시기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실제 안 실제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머리도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품이 품그 품성을 지시받고 그 성신으로 깨우침을 받으면 그것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게 하고 그게 그게 바로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내 것을 써서 이웃을 세우는 일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내 몸이요. 이 타락한 몸이 얼마나 냄새나는 몸입니까? 얼마나 이게 썩, 죽어지면 금방 그냥 썩어질 몸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 몸이라서 내가 얼마나 관리를 합니까? 예? 다치면 케어하고, 예? 어디 부러지면 그 병원에 가서 치유하고, 예? 좀, 좀 수치스럽게 보이면 가리고 말이. 얼마나 그, 아름답게 꾸밀려고 합니까? 이 썩을 몸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당연히 그 그리스도를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체로 받은 사람들은 부분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에 전체로 받은 사람은 전체로 받은 받은 대로 전체로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는 거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그 받은 걸 전체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그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사는 것은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과거에 메어서, 그, 그, 저기, 뭐야, 탄식하고 살고, 아니면, 현재도 없이 미래, 미래, 부호한 미래만 꿈꾸면서 살고, 아니면, 현재 있는 것, 그거 자체에 그냥,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살고. 그런데, 이제 주님을 알면,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져서 그 완성점을 이루는 그런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없으면,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봤는데요. 재벌이라도 허망한 삶을 살아간다. 그게 없으면 진짜 부호하고 공허하죠. 그런데 그게 있으면 지금 빌리포스 4장 11절 13절 말씀처럼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지족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이게 황금 만능주의에 살아가지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아 주님이 어디로 갔어 다 신자들이 돈 없으면 패배감에 있고, 돈 있으면 자기 영광, 자기 꿈 찾아가고. 상대적인 우월감에 갇히고. 이게 주님이 함께 있으면 못 이룰 게 없는데. 지족한, 자족하는 사, 그런 마음속에. 지난 시간에 그, 그, 빌리포스 사장, 거기까지 읽었거든요. 이제 오늘 거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첫 번째 사실은 그지속하는그 <웃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지속하지 그 않는 부분에 대한 그 답인데요. <웃음> 그 부분을 다 못하고 이제 수업했는데 거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헌상에 관하여 칭찬하면서 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로 출발할 때부터 바울 사도를 경제적으로 지지한 교회였습니다. <웃음> 빌립보서 4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웃음> 빌리포 사람들은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온노라. 빌리포 <웃음> 교회가 2차 전도여행 때 세웠죠. 예. 그래가지고 <웃음> 그 잠시 잠시 거기 이제 거쳐 지나갔어요. 그럴 때그마게도니아 지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저들이 그 참여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계속 쫓겨 유대인들한테 쫓겨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뭐 이렇게 아덴으로, 고린도로 이렇게 피해갈 때 말, 그그 잠깐 거기 거쳐갔는데도 이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 세월이 퍽 지나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하기 전에 다시 빌립보 교회가 사도를 기억하고 헌상금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이제 뭐, 옥에 갇혔을 때또 보낸 거죠. 예? 그, 천도 여행할 때도 보냈고, 극한, 사실 극한 가난 중에서도 참여했었잖아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사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것은 단지 빌리포 교회가 궁핍한 사도를 도와주었던 그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빌리포 4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어, 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전 전체로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체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도를 지지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였습니다. 아까 그랬죠? 내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그리고 또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웃음> 그 이제 사도 사도들을 그 보내면서 사도를 영접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다 연계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한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죠. 단순히 내내내 내, 내 사역에 큰 도움을 줘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에 그 그래서 늘그 풍성한 대로 쓸 것을 그 채워 주실 것이다. 교회가 사도를 지지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였습니다. 교회에 참된 헌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실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가 있으니까 헌상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방인들의 재물과 똑같죠? 자기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어떤 동호에 나가서 동호에 유지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자기 자기 즐기는 그 동호에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헌상이 되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헌상한 일이 모범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만. 모든 참된 헌상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도를 주신 사실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리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혼자 노력해서 돈 벌어가지고 뭐 헌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가서 그 모은 것을 하나님의 일을, 그리또의 그 나라의 전진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충만한 교회로 자라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노력해서 이 교회를 돕고 뭐 목사 좀, 그좀 지지하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웃음> 참된 헌상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상이고 하나님께서 헌상한 교회와 신자를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손에 의탁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참된 헌상을 드린 빌립보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합니다. 빌립보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고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나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더 부요해지는 거죠. 인색한 자는 더 인색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웃음>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웃음> 근데 단순히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토의 일에 그 포기하는 것이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총지기로서 자꾸 소원을 가지고 죽게 기도하고, 그리고 전진해 나갈 때더 풍성하게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웃음> 그런 까닥에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고린도 9장 11절로 15절. <웃음> 어, 이제, 그, 이제 다른 사도들처럼, 아 뭐, 복음을 전해서 그런 마미 아마 생활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을 바울은 쓰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뭐, 받을, 받을 때는 받았지만, 받지 않을 형편이면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때는 일을 했죠. 일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그, 유대 지도자급, 그 인물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존재이니까 굉장히, 그, 일반적으로는 삶이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천막 깊는 일을 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천민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꺼이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결코 내 인생이 참 짝으로 들어갔고 이게 참 비참하게 산다. 언제나 주님이 나를 풀어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주의 백성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천막 짓는 일은 천국의 일이에요. 그 자체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사도나 바나바가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사도들처럼 지지받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서 사도의 권면 특별히 우상의 고기 먹는 일에 관해 받지, 권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가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고린도 교회에 경제적 지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자비량 하였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웃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 깊는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웃음> 뭐 다른 사도들은 이제 가족들이 있고 또그 지지를 받아서 그게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계 고있는거 당연한 일인데 여기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바울이 그 일을 포기한 것입니다. <웃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일했는데 가서 목사 왜일 안하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웃음> 왜일안하냐 <웃음> 다른 사람들 다 일하는데 왜 목사는 일안하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뭐 한쪽으로 잘 들어야죠 <웃음> <웃음> 사도가 빌리보 교회의 현상에 관하여 칭찬하는 것은 빌리보 교회의 유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도 유익하게 하는 거고, 안 받는 것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지혜지요. 주님, 주님이 주신 지혜. 교회가 성숙해서 믿음으로 사도를 지지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도요, 잘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도. 아끼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난해진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요즘 그런 책도 나왔대, 보니까. 최근에. <웃음> 아끼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웃음> 아끼는 사람이 가난해진다. 일반적으로. <웃음> 사도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토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그리토의 몸 교회가 유익되는 그 길을 항상 택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가 이처럼 그리토의 몸과 지체로 사명을 이루고 나갔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한 줄 압니다. 그리토께서 바라시는 대로 교회가 참된 유익을 얻고 나간다면, 자기는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까 그, 사도 바울도 돈 벌었으니까 돈 벌라고 하는 그런, 그런 사회 속에서 또 반대극부로 어떤 목사는 내가 목, 뭐 성도를 절대 안 믿는다. 내가,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가족도 지지하고, 한다. 그, 그렇게 또 나가요. 그것도 양극단인데, 그, 그것도 또 사실은 별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나계심과 인도하심을 양쪽에서 다 부인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참 비참한 건데, 교회가 그러니까. <웃음> 주님께서 그 비천한 데 처하게 하시면 기꺼이 거기 처하였고, 반대로 풍부한 데 역시 그, 거할 줄도 알았습니다. 비천한 데 처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고, 풍부한 데 처할 때에도 주님의 교회에 참된 유익을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요건데, 그리토를 믿는 믿음과 형제를 향한 거룩한 사랑이 있어야 자기 처지에 온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내가 내 정체에 대해서 내가 보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눈동자 같이 보시는 보하다 그런 정체감이 있으면요, 내가. 뭐, 진능 속에 들어가든, 아니면 왕궁 속에 있든, 무슨, 못뭐 쓰레기더미에 묻혀 있든, 별로 개이지 않죠, 내가 보아하면. 자기가 쓰레기같이 여겨지니깐 우울해지고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왕궁에 가서도 비참해지고. 예? 네? <웃음> 요건데 그리또를 믿는 믿음과 형제를 향한 거룩한 사랑이 있어야 자기 처지에 온전히 만족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참 만족을 얻고 형제의 참된 유익을 도모하는 데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쁨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정서예요. 이게 꾸며내는 정서가 아니고요. 어쩌다 한번 해가지고 소유하는 그런 정서가 아니에요. 이 참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이 참된 만족을 그 마음에 소유한 사람은 세상 행복을 뒤쫓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한 사람이라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소시오패스들 그, 이제 그건 뭐 사회적인 인격장애,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라고. 또, 사이코패스들. 그, 그것도 똑같이 사,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에 들어가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소시오패스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다중인격을 보여요. 다중인격. 이중인격도 아니고 다중인격. 그런데, 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 심리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분석하냐면, 그1 세부터 5세 사이에 부모에게 정상한 사랑을 못 받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 사이코패스와 그 소시오패스, 반사회적인 그 성격 장애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자기애가 있는 부모면 자식들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공감 능력을 못 갖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픈데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난 슬퍼하고, 배아파하고, 이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다, 일반적으로는, 그, 그, 조금이라도 이제 양심이 남아있으면, 그거에 공감하고, 어, 그, 그, 박수 쳐주고, 같이 슬퍼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게, 에, 그, 그 부모가 그렇다고 치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죠. 우리는 이제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그런 사람들은 아예 피하라고 해요. 절대 그 사람들은 안 변하니까 피하라고. 안 만나는 게 상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 자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으로써 이제, 깨치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 그리, 그리토를 떠나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공감하고 참고 내 걸, 뭐, 겉옷을 갓, 갓, 갓주 가든 속옷까지 빼주고 말이 그걸 하, 하게 됐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신자가, 근데 신자라고 하는데 말이죠. 근데 이러면, 자식들이 잘될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그냥 나와요. 이중적인 사람이 되니까 실제 말하고 행동이 다른 게 이중적이잖아요. 그럼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이상한데 정서가 발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정서는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극한. 극악한 상황에서 그 나오게 된 거를 그 돕고 극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끌어올리고 그런 일을 하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웃의 유익, 교회로서의 참된 속성을 발휘해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시인시인종들한테 복음을 전거하는 것도 그렇고요. 집시들을 뭐 얘기했잖아요, 그전에. 집시들은 뭐 마약 중도 어려서부터 성폭행, 뭐 윤간 뭐 말도 다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어 저기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렇게 그 신령한 사회 속에서, 신령한 인간상을 발휘하고 살아가게. 하는. 전부 도둑놈, 강도, 살인범, 예, 마약 중독자, 어려서 성폭행당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속에 들어가서. 실제. 그런 사람들이, 창기, 창기, 뭐, 뭐 그런 사람들 다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받는. 실제,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이죠. 우리는 그 그런 그 실제가 아니라도 우리 자신들이 그런 존재라는 걸 믿음으로 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내가 강도요. 내가 살인자요. 바울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거든요. 폭행자고, 가늠자고. 그걸 모르면 그런 사람한테 갈 수가 없어 알미니안들이 돼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성격을 못 보여요. 정상한 인격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리토의 인격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리토의 인격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그 그런 그 사울과 아나니아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 또 사울은 그런 그 사랑을 받고 또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지연정, 지옥에 갈 지연정 자기 백성들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란. 굉장히 실재적 아닙니까? 예술 믿는다는 게 아주 실재적이에요. 이게 내 정서가 이게 진짜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 옛 사람으로 쓰이고 있는 거. 그냥 새 사람의 정서인지 그잘 살펴야 돼. 그다음에 이웃을 잘대면 시기하고 원통히 여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성신으로 행하지 않으면 십계명에 그만은 이런 죄를 어, 피할 수 없다고 교훈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우리가 만일 만일 우리가 성신으로 살면 또한 성신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성신으로 안 살면 육신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고무줄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땡기면 이쪽으로 가지만 이게 반대로 당기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성신으로 시작하고 성신으로 진행하고 성신으로 완성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명제적으로만 그냥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성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토의 구속사역을 힘입고 그리토의 덕을 발휘하고 그리토의 속성을 발휘하고 그리토께서 목표하신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성신의 인도. 그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올, 올해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웃음> 사도는 성신으로 살고 성신으로 행하는 것을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시기하는 것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삶이죠, 이게. 철저히. 이 속에 부글부글 끓는 거는 육신이에요. 예? 까닥없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미워하고, 싫어, 시기하고. 육신의 일의 목록들을 보면 분냄 시기, 분쟁, 투기 이런 게나와 이게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나왔다가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벌써 성신의 열매라는 표현과 육신의 일이라는 표현이 성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행하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 이스라엘에도 보면 유사 그리토인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도 봤는데, 유사 그리토인, 거기에 참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토인이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여수하고 갈렙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언약을 참된회에게 믿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그 그것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죽일 듯이 달변 들리지 않고요. 예? 오히려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게 안내를 하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유사 그리스도, 부글부글 끓고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어떻게든지 까라뭉개고 나를 높이고 이, 이런 게 없어요. 예? 자유롭죠. 까라뭉개도 불쌍히 여기고, 예? 궁이 공유를 베풀고 투기하지 않고 성신의 열매는 성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진히 그리도의 인격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도의 인격, 우리가 참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홍전 목사님한테 잘 배우고 저도 잘 배우고 여러분들도 잘 배우고 일찍부터 잘 배운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도 뭐 20년 전에 받은 거지만 참잘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핵심 포인트가 에, 에덴의 회복인데 에덴에서 목표한 대로 회복이지 에덴의 회복이 아니거든요. 에덴에서 목표한 게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에서 목표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구현하는 거. 그 지금 그 말씀과 성신으로 그걸 누려가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의지해 그 성신을 어떻게든지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아담 속에 속한 둘째 아담 속에 속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신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랑 사귀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지금 다 버려도 하나도 안 아까운 존재들인데 우리를 아들의 생명으로 구속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하루를 살아도 요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진짜 의미 있게 살려고 해야 돼요 오늘 하루 밖에 안 주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사실 그, 저기, 뭐, 대산원의 강교회 아까 저, 기 교제할 때도 그 얘기 했는데, 뭐, 불과 한 3주?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도 거기 재림의 사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주님 재림을 대망하는 사상이. 우리는 오랫동안 복음을 받고도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관심도 없고 말이지. 그냥 오늘 그냥 현실적인 삶에 갇혀가지고. 이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냥,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나를 위해서 쌓아놓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그 내일 사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예? 네? 내일이라는 날이. 근데, 그, 그렇지 않으면, 그참 육신이에요, 그게 다. 명목상,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야구보 선전에 나왔듯이. 말만 그렇게 하고 그냥 다 눈으로 그 좋고 나쁜 것대로 분류하고, 지위로 분류해버리고, 그런 걸로 저기 정, 자기 정체감을 가지려고. 그러니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웃음> 그것도 천국에서 타면 괜찮은데, 지옥에서 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웃음> 우리는 진짜 성신으로 살든지 아니면 육신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신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 내 속에서 그렇게 부글부글 끌면 요 회개하고 성신을 쫓아서 그리토의 품위를 발휘해서 원수라도 사랑할 줄 알고 원수라도 축복할 줄 알고 기도할 해줄알요 형제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라가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좀 기분 나쁘다고 라가라 하고 <웃음> 육체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르고 성신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하미니라. 너희가 만일 성신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그 형, 율법을 가지고 형제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성신의 인도가 되니까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고 율법을 오히려 율법의 본 정신인 그 사랑을, 그 원수 사랑을 행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이웃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라고 명합니다만, 성신을 쫓아서만 율법의 정신을 이룰 수 있고, 성신의 인도한 바가, 하시는 바가 되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서 율주의 욕심을 이루고 나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형제들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어 자기를 드러내려 할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까닭에 서로 시기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합니다만,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이웃더러 자기를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율법은 이웃을 사랑, 하여 기꺼이 이웃 아래 내려갈 것을 명합니다만 육신은 이웃 도로 자기 아래 내려와서 자기를 섬기라고 요구한 내 맏에 내 밑에 기어 들어와 가지고 내가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이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웃이 잘 돼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걸 견딜 수가 없다도는 사 육신의 소욕으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세상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참 멸망할까 조심하라. 정글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입에 피를 흘리면서 먹잇감을 서로 차지하려고 어르렁거리는 모습입니다. 다니엘 선자가 이상 중에 세상 제국들을 사나운 짐승들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정체를 그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인자이신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임금님이 먼저 백성들 아래로 내려가 백성들을 섬기십니다. 마,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이 45절은 우리가 늘 외우는 말이었는데,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웃음> 백성들도 임금님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피차 유익을,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이 목숨을 기꺼이 소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원수들을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게 사실은 성교하는 거죠. 진짜. 진짜 성교하는 것 <웃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기 모든 것을 주셔서 아들의 아버지로 계시고 아들께서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아들로 계시며 성신이 아버지의 신이시며 아들의 신이 되셔서 삼위일체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날 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는 바울 사도는 너희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하고 경고합니다. 삼일째 영광이 드러나야 할 그런 교회 에 살아온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처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거룩한 사랑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교회 욕심의 눈이 멀어 서로 물고 뜯는 짐승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쫓게 하여 이런 두려운 현실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할 때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 성신을 의지하여 성신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계명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용도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토께 나아가고, 새 언약의 율법을 성신을 의지해서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된 백성으로서 그리토의 품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거예요. 그, 그냥, 그냥 명제로 외우는 게 아니고 삶으로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주님을 온몸으로 받은 사람은 그, 그리토를 온몸으로 받은 사람은 또 사도에 의해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 또 교회 속에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누려야 돼니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쓰실 만한 교회죠 주님이 살아서 우리를 쓰실 만한 그릇으로 더 장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